이야 그 무슨 장난감이에요? 요네 이거는 엄마가 찾은 인형이에요 오 이름이 뭔데요? 주주요 주주 인형이에요? 네 이야 저기 <웃음> 저기 그 인형들은 꾸덕 꾸덕 높이 토끼. 근데 왜다 누워있어요? 그냥 저렇게 원래 누운 건데요? 음, 원래 저렇게 누워있는 건가요? 시크릿에 <웃음> <웃음> <웃음> 핸드폰도 있어요 오 그건 어디서 났어요? 이것도 엄마가 사줬어요? <웃음> 네. 음, 엄마가 다 사줬네요 엄마가 이거 사주고 원래 있던 건데요 원래 사줘서 있는 거예요? 네 음. 근데 여기 자판기에 껌이 나와있 있네요 자판기에 껌이 한 개뿐이 없나요? 네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네. 어레, 어제 샀는데 다 먹으면 어떡해요? 너 빨리 먹는 거 아닌가요? <웃음> 또 먹었어요? 이 <웃음> 거물 너 많이 먹으면 이빨이 상하는데 이빨이 썩으면 또 치과 가서 위 아야 아야 아야 위 아야 아야 해야 되는데. 음. <웃음> 음. 그냥 너 빨리 뱉어요 어사놓고또 <웃음> 금방 갈트로 가면 어떡해? 어에이 응. 별것도것도 <웃음> 그런 는데이에것도것도 그러는 거. 띵띵 띵이제 장난감 놀이를 합니까? 네. 야. 아빠가 찍어 줄게요 장난감 놀이 지금 출발하면서 자동차를 타고 있네요 음열대도 타고 그 열쇠는 어디에 쓰는 건가요? 음 여기 여기에 여기요거는 잠그는 거예요 음... 여기에도 잠그는 건데요 음... 잠깐만요 이렇게 했다가 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웃음> 요렇게, 요렇게 했다가요 예? 어. 노른 열쇠는 그리고 핑크 열쇠는 어. 이렇게, 이렇게 쳤다가 꺼졌다는 예. 요, 요 열쇠예요. 그 핑크 열쇠는 뭐에 쓰는 건가요 그게다가 돌리면 어떻게 돼요? 불이 켜져요. 어, 어디에 불이 켜져요? 여기 불이 켜져요? 네. 오, 진짜 켜졌네요. 꺼주세요.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돌리려면, 오. 꺼져요. 오, 이제 꺼졌네요. 오, 장난감이 좋아보여요. 장난감은 이거는 세트에요 체트. 어, 세트 세트에요? 네 어. 이거는 세트에요 이거는 오 그런건가요? <웃음> 네 <웃음> 설명을 잘해 주네요 다은이 그리고 여, 여기 안에는 이 꽃이 떠요 오. 이 그리고 여기 안에 모래가 가득 쌓여있어요 그게 물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요 그럼요 여기 안에 모래가 들어있어요 모래가 들어있어요? 네. 왜요? 모래는 꽃을 아주 크게 해요 어, 모래는 꽃을 아주 크게 만들어요? 네 왜요? 왜냐하면 건강하기 때문에요 <웃음> 꽃한테 모래는 건강해요. 어, 꽃한테 모래는 건강한 건가요? 네. 음, 그렇구나. 무 음, 소리고? 모래가 있어야지 꽃이 살 수가 있나요? 네. 흙이 아니고? 네. 어. 무슨? 여기 안에 모래가 없으면은 꽃이 다 뜯어져요. 음 어, 죽어요? 네. 음 모래가 없으면 여기 여기 있는 꽃이 다 뜯어져요. 음 말라서 시들어서 죽는단 말이죠. 네. 꽃 네. 뜯어져요. 어 뜯어져요 또. 네. 뜯어져. 음. 음. 그리고 이의자는 얘가 앉는 곳이에요. 아, 주주가 앉는 의자예요? 식스도 되어있어요. 아. 이렇게 술도 있고, 이렇게 앉을 때도 있어요. 음. 앉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웃음> 앉았나요, 이제? 네. 이제 주주 옷을 다 벗겨놨어요. 조금 옷을 입혀 봅시다. 얘가 씻는다고 옷을 벗겨봤다. 얘가 씻는다고. 말 잘못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옷을 벗겨서 깨끗이 씻고 나서 다시 옷을 입히는 건가요? 네. 음, 단위 채로 목욕했어요? 네. 어. 근데 근데 옷이 떨어져 버렸네 <웃음> 주소서 다시 입히면 되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 네 어디? 어? 제기가 아닌가? 이쪽이네 그리고 여기 찍찍이가 있어요 음 여기 찍찍이 있었던 이렇게 장비면 돼요 음 이렇게 하면은 진짜 주주같이 보이죠? 네. 진짜 주주같이 보여요. 음. 여 여기, 여기는 주주가 찾아가는 곳이에요. 음. 옷도 있고 바지도 있어요. 음. 옷장에는 열 개가 있어요. 오. 음. 이거는 고물상자예요 보물상자에 보관해야 돼요? 네. 음. 비밀 거예요. 비밀 거. 비밀 비 비밀. 미, 미미가 구요일 뜨더요 미미고미미 음. 그리고 이거는 음, 음 자판인데요. 네. 꿰 꿰미 음 꿰미 들어가는 곳인데요. 네. 꿰미 다음 저가 먹었어요. 네. 꿰미 없어요. 꿰미 당우이가다 먹었어요. 가 음식을 뜰꽃지래요 접시가 없어도 접시 저것들 저것들 위에 올려요. 아 어, 여기 접시가 있네요. 접시 에 여기 진열을 했어요. 네. 아 이거는 원래 여기 있는 건데요. 저것도 위에 올려놨다. 음, 보관용가요, 인 싱크대 접시. 네. 근 캄캄대 촘봉천천봉천도이고네요 이거 이거 정말 좋죠? 네, 아주 좋이보이네요거 이거 이거 이 음, 이가요리이는곳이에요 음, 싱크대인가요? 아니요. 그럼요 그냥 조기하는 방이에요 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싱크대 같은데요 가스오븐 가스오븐 여기에 위에 싱크대 같잖아요 가스오븐 오븐기 아닌가요 가스렌지 이거 맞아요 근데 이고도하고이고도하고이고도이 있어요 음. 가스렌지도 있어요 오, 없는 게 없네요. 네, 주주는 없는 게 없어요. 저, 저도 음, 음, 장난감 있고, 방도 있고. 다니도 저기 있네요, 싱크대 다니, 싱크대 장난감. 그네 다 있네요. 시크릿 주주도 이렇게 다 있다는 말이죠. 네. 이야. 그리고 얘가 나가는 곳인데요 여기가 는얘 이렇게 나가는 음. 곳이에요 거긴 여기. 베란다네요 베란다 네 그리고 밖에도 볼수 있고 음. 그리고 여기는 문이 열렸다 열, 닫았다 열렸다 그래요 음. 그리고 이 소방차는 뭐 어린이집에도 받은 거예요? 아, 어린이집에 갈때 그거 타고 가는 거예요? 아, 아니요 어린이집에도 <웃음> 받은 거라고 아, 어집에서 선물 받은 건가요? 네 어린이집에서 선물 받은 건가요? 네어린이집에가요네 건가요? 네어린집에가요네라도이집에요네집에요네 여기 바둑도 있고 그래요 음. 그래가지고 엄청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미리가 아니 주주가 하는 원가라고 음, 그릇인데요 이거 아이스크림이에요 음, 음, 음그런 아, 아이스크림 담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좋아요 잘때아고 응, 자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피아노라 가지고 응, 얘가 이렇게 집도 있어요. 음, 주주 피아노인가요? 네. 여기 노래미파요 이렇게 집도 노래미 응, 있어요. 오, 그래요. 근데 이거 저의자랑 저 이거는 채터예요 응 음, 의자랑 네 이건 옷장이에요 음. 이건 옷장이라가지서 옷을 담는 곳이에요 옷을 이렇게 걸수 있는 곳이고요 네 음, 이거는 좋아가지고 <웃음> 이거는 음, 이천장은열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 이거는 열려지지 않아요 한번 봐요 여기 보여주세요. 어떻게 열려지지 않나요? 봐봐요. 네. 진짜 안 열리죠. <웃음> 보여줘야지 알죠. 여기 오빠야, 이쪽을 봐주세요. 아메리카노 줄까 어. 어. 어. 커피 줄까 이거는 음. 진짜, 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옷장은 내가도 아무너치도 않아. 음. 음. 음, 시크릿지주 주택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리고 이 확장 아래 있는거는요 네. 이렇게 보관 바닥바닥 이렇게 되어있어요 엘리베이터고요 그게 엘리베이터도 네. 있어요 매년은 이렇게 저가 손으로 잡아도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음 손으로 엘리베이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옷인데요. 네. 이거는 주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주주 게 아니라 미미 거예요. 음. 이거. 그게 뭐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구두네요 이거? 네 이거는 구두가 아니라 옷인데요 네. 바닥할 때 얘가 하는 거예요 어... 동글라스 얘는 동글라트도 끼고 있어요 똥글라스는 어, <웃음> 글라스는 이거는 커플, 커플. 그리고 이구를 열리는 거예요음또 이렇게 신발장도 될수 있어요 음 여기 보여줘야죠 신발장도 될수있네요 이야 좋은데요 신발장도 신발도 이렇게 열수있는 곳이에요 예 보여요 오, 신발도 넣을 수 있네요 주주 주주 주주가 옛날 주주가 여기 안에 신발이 넣었어요. 네. 신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주주가 하는 화장대예요. 화장대. 오, 화장대. 이게 돌아가요 그리고 이거는 서랍장 이에요 네. 이거 이 서랍장도 안 열려요 어 서랍장도 안 열리고요 네. 근데 이거는 붙었어요 붙었어 음 그리고 이것도 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좋은 의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이것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이거, 이, 이것도 거이 여기 안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거, 이거랑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뭔데요? 이렇게 넣으면은 이거? 네. 이거는 의자예요, 의자. 음. 의자에다가 이거를 올리면은, 음, 놔두다가 이렇게 빼줬다가 진짜 좋아요. 오. 이렇게 오면은 진짜 좋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다가 올려서, 이렇게 신발을 올리는 거예요. 신발. 이렇게 올리면 참 좋아요 오 이렇게 신발을 올리는 거군요 네 오. 그리고 이거는 호주 내피도인형인데요네 이거 주인형이라 가지고 이렇게 다리 쪽도 있어요 그, 근데 야 신발이 하나 있는데 음, 음, 한 개는 없어졌어요 어디 갔어요? 잊어버렸다요 잊어버렸어요 조심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왜? 얘는 핑크하고 있거든요. 하얀거 어... 아닙니다. 네. 예? 뭐라고요? 얘는 핑크, 핑크를 좋아해가지고, 하얀 거를 안 좋아해가지고, 하얀 거를 안 입고 있고, 핑크를 입고 있어요. 아, 하얀색 옷을 안 입고 있고. 이, 이거는 주주꺼 아니고 미미꺼라 가지고 이렇게 잎잎들도 있어요. 이것도 여기에다 찍찍이요. 찍찍이. 칙칙이. <웃음> 어, 찍찍이 옷이에요. 네. 이렇게 붙일도도 있어요. 네, 잠시만요. 영상을 수독해 볼게요.